다들 어디있어 집으로 모이자 뭐 집으로 네, 거북이다! 내 거... 어, 같이 거부, 거북이 먹을 사람 어떻게 맛있대? 거북이 고기는 그냥 먹어야지 이건 <웃음> 아이씨 주저없이 그냥 <웃음> 주저없이 난도치를 내버리네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길 같은 게 나있더라고? 길? 이거 누가 와도 길이잖아 오? 어? 야 근데 왼쪽을 가야되냐 오른쪽을 가야되냐 왼쪽을 아까 그 누나 간대야 아 어, 오 여기 강이다 <웃음> 어떻게 오 먹어? 오 아, 물맛 다네 아 여기 달아 어떻게 먹어, 먹어. 손좀비사야될것 같은데 나 근데 여기 왜 깃발이 있지? 어 깃발이 어... 아니라 음. 어 사람의 음. 몸통이라 다리발인데? 이게 다리발. 왼쪽 <웃음> 오른쪽 다리가 아 왼쪽 다리가 있네 그러네 다리발이 있네 어 오야 어, 저기있다! 뭐야 저누나 멀리 간줄 알았더니 바로 옆에 있었네? 어 도망간다! 어? 뭐지 비행기다! 어? 비행기다! 어디? 비행기다 여민님! 앞에 비행기다! 어디? <웃음> 여민아 비행기다! 갈매기잖아! 정신차려! <웃음> <저기> 비행기야! <갈매기야. 웃음> 깜짝이야 나 진짜 비행기인 줄 알고 하늘 보고 있었네 대박 우리 이제 여기서 자면 돼? 헐? 어. 야 저장도 하자 그 투디는 바로 2층 작업을 들어가고 있네. <웃음> 주변에 나무 다 던져놓을 게 옮겨서. 어떻게? 여기도 싹다 개간해 버리자고. <웃음> 와 <우와>, 돌아. <도와. 웃음> 야, 우리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고수 같아? 그니까. <웃음> 근데 우리 스타일 알잖아, 약간 마크식. 약간 일단 자원 모을 거다 모아놓고 시작하는. 마크식 운영 들어갈게요, 여러분들. 이거 약간 게임 자체가 선 힐링 후 킬링인가 이거 왜 이렇게 서울 그러니까 오냐 힐링한 하러 온게 아니라 사실 그거잖아그차 들어오거나 퍼프톤 가족 <웃음> 퍼프톤 가족 입고 <어어>. 있었다 <웃음> 퍼프톤 가족을 입고 있었네 아 문이 아 여기구나 아 이런 걸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와 대박 창문에다가 <웃음> 야 혼자 어, 안자죠? 혼자 자지질 다 같이 않아 자. 어 다같이 같이 다 자야돼 자야 돼. 어야 이번에 낮에 자자 그러면 나도 피곤하대 수디야 너무 어? 열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자자 연비도 어? 연비야 너네 지금 집 어? 만드는 데좀 미쳐있는 것 같아 얘들아 좀 빨리 와봐 그렇지 어? 밤이다 한번더 달까? 좋아 오늘은 14시간 자자 어... 푹 자고 있나서 우리 물 마시러 가자 그러자 배도 고프네 밥도 좀 먹고 어, 아이고... 뭐. 야 난리다 난리 다니면서 나무까지 항상 파밍하면서 다녀주세요 아 당근이죠 네 우리는 한국인 파밍의 민족 아 물통 만들어야겠다 어떻게든 어. 좀 편하지, 편해지려면 호독기 여기 아이템 뭐여? 뭐? 어? 어? 보인다 로프 어야천 얻었다 아우 바람부는 것봐아 근데 대박이다 바람부는 거야 그래픽 너무 좋아졌다 진짜 아 그리고 뭐 여기 따라. 건조대 건조대를 하나 만들어보자 뭘 건조할 수 있는지 야 그리고 나무 이렇게 많아 우리? 어 이거 봐 내가 건조대 만들었어 여기서뭘 건조해서 먹으면 되지? 고기 건조해서 먹을 수 있네 이게 훨씬 오래가잖아 안 상하고 하지만 난 지금 당장 맛있게 먹고 싶기 때문에 <웃음> 구워 먹어 하지만 소형 동물 덫도 있다 물고기 덫을 만들겠어 나는 물고기 덫을 만들겠어 그래 좋아 집터가 여기가 좋긴 한게 갈매기가 거의 무한대로 와 맨날 맨날 새 집도 만들어 놔야겠다 그러면 휴가 나왔나 우리 군대에서 특전사 휴가 나왔어 지금 몇집 거의 지금 2층 집 지금 <웃음> <웃음> 저 모양 다 잘라가지고 모양 내는 거 개웃기네 어. Welcome to t h r o o d House 야너 쩐다 쩔어? 썸 오브 더 포레스트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표류한 다음에 숲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그런 일대기를 그린 마치 약간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게임이랄까요? 한 6개월 뒤에 실종 신고에 의해서 다른 군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머리에 윤기 돌고. <웃음> <웃음> 연비 지금 고기 잡는 걸 미쳐가지고 저 뒷모습 봐요 여러분. 고기 한번 잡아서 구워 먹겠다고. <웃음> 근데 또 빼. 찔찔 는 거. <웃음> 이렇게 진심이야. 아니 왜요? 아 졸라 웃기네 진짜로. 아,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. 저희 아버지가 목수 셔츠입니다. <웃음> 아빠 의지을 이어서 좋은 저기... 집살 거야. 빗소리는 계속 나극하고 있고. 도와줘야지. 그럼 나는 좋아줘야지. 와. 그럼 나는 짝대기랑 뭐야 이건. 짝대기랑 아 새도 또 났어 이미. 어 동물다. 표류의 <듀류에> 진심이야 얘들. 표류의 <듀류에> 진심이야. <우리 행복해? 듀류> 아, 돌아가기 싫은데. 얘 누구야? 어 뭐야? 어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? 왜 어디야 뒤에. 어머. 저 뭐야? 저 뭐야 드디어 온거야? 시작된거야? 이게 뭐야? 안는데? 피부가 왜 이래? 아 아니다 아니다 옷이야 옷, 옷이야 옷 안녕? 안녕? 얘 공격하면 안될것 같아 얘도 그지? 오오 일단 우리를 먼저 공격 안하면 두자 너 친구 데려오지 마라 어? 아 근데 친구 데려오기 전에 죽이는게 낫지 않을까? 그래 네. 야! 얘 나무 건드려 어떡해? 아.. 아, 아 그, 근데 아. 나무 하나는 저도돼 아 훔쳐가려고 왔구나 얘아 네. 그래 필요하면 가져가라 하나정도는 네. 무기를 내리고 다가가볼까? 어 그래 보자 그래 보자 우리 안 건드려 어, 어, 어, 어, 나 혼자, 어, 야야야 나 맞았어! 나 빨대기 맞았어! 나 날아갔어! 가까이 오지 말래 <웃음> 아 근데 빨대기 맞았는데 나 지금 한5 m 날아갔어 저거를 가지고 어딜 가는지 알면 쟤네 본거지가 보일 것 같은데 안그러냐? 도망간다 가자. 두고 도망간다 야 두고 도망가 따라, 결국에 따라, 따라. 우와! 아니야 다가가니까 또 공격하러 와 그냥 가져가라고 도와줄게 <웃음> <웃음> 가자 그래 도와줄게 우리가 <웃음> 아이 싸가지! <웃음>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와. 뭐야 공격하고 있어. 오, 어, 어, 죽였다. 가 e n s i n t e 인 거죠. 여기가. <웃음> 그거너가 하고 있는거고 여러분. 야!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야 누가 불 붙었는데? 우리 요원이 불붙었는데? 뭐하냐? 진짜... 야 너.. 너.. 획득! 획득은 뭐냐 너? 나무 막대? 아 야! 야 얘한테 파밍 시킬 수 있는데? 야 그럼 너 나무 막대기.. 채워놔 너 나무 막대기 채워놔 어 나무 막대기 여기 보관하면 채워너 뭐하니? 아.. 내가 널 믿음 내가 잘못이지 진짜.. 미쏠라 어? 옆에 옆에!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알았어 봤어 봤어 어이 어, 아저씨는 뭔가 공격적인데? 어얘왜 이렇게 막어 야! 죽여! 야쟤뭐 들고 있어! 죽여. 야 무기 들고 있어 무기 들고 있어 우와! 우와 우와 우와 조심해! 조심해 조심해! 어어어! 어, 어. 죽여! 아, 어이구 어머 어, 어, 어머? 어, 어, 어머? 어머? 으악! 뭐야? 우우야 이거 뭐아아아 뭐야 뭐야 형 이거 구워먹자 뭐? 어. 뒤에 한달치는 되지 않을까? <웃음>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여기 야 근데 아, 여기 나... 우리 식인종 잡으러 온 건데 우리가 식인종이 돼가고 있는 기분인데 <웃음> 식인종 잡으러 안 왔어 우리 잃어버린 사람 찾으러 온 거라고 야, 파프라치노 씨가 파프라치노가 있어요? <웃음> 파프톤 인마 파프톤 <웃음> 몸통은 어떻게 한거야? 이거 지금? 그거 몸통 빼고 다 분해했는데? <웃음> 우리가 괴물이 되어간다 <되고> <웃음> 아 맞네 넌좀 그만 놀게 미쳐놔 에? <웃음> 그러네 여기 누가 보면 강릉 놀러온적이었어 <웃음> <웃음> 어, 잘지어줬만 저 동굴에 있는 나무판자 저거 한번 뜯어볼까? 어떻게 생각해? 저 자고 있나서 내일 가자 지금 피곤이 그래. 어.. 한번더 자? 어? 여기 지금 새벽이야 뭐야 이거 아 5시 56분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물도 마시고 그지? 어또 왔다 저 사람 야 그러면 저 사람 무기 내리고 일정 거리에서 이렇게 어? 한번 지켜볼까? 도망. 잠깐만 그러면은 도망간다. 나는 어. 물고기 찾는지 볼게 아 물고기 안 잡혔어 이런 해 지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? 이거 아침 되는 느낌인데? 아침 어, 5 시였겠지. 아침 어, 아 5시, 5시. 아침이 된 거야. 아, 그러면 동굴 문 열어버릴게 지금 가서. 하지만 가는 길에 작대기는 못 참지. 왜왜왜왜 <웃음> 왜? 광대버섯 왜, 왜, 왜, 왜? <웃음> <방대보선>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어 틈이 저게 그냥 너무 수상쩍게 생겼잖아 그냥 아뭐 나올 것같아씨 엘키 어, 눌러서 라이트를 딱끼우 어, 들어갈 수 있어 갑시다 어,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? 들어가 가야지 어, 들어가 어, 들어가 들어가 막막이 쫄보가 아나 어, 쫄보다 나 쫄보다 이거 우리 동료들 아님? 맞음 신문 스크랩 사하라 테라피틱스포 리모트 아일랜드 저게 아웃비즈라고 하면은 예예초초뭐이 이런 거은은 뜻이? 모르겠다 u d 들어가 보자. back t 판 t 놨어왜왜왜왜 왜? m g o i 아아 t 지 g 지이 a 이 k to t